제대로 골반 적인 운동을 하면 내가 이렇게 쪼이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에징 닥터 임명빈입니다 아우 왜 이렇게 피부가 처지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나이가 들면서 여러 신체 부위가 탄력을 잃고 밑으로 처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골반저근은 밑에 받침이 없고 앞이랑 뒤에만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서 나이가 들면서 더욱 쉽게 밑으로 처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골반저근이 처지면 생기는 질환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요실금이나 발기부전과 같은 비뇨생식기 문제들인데요.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요실금이나 야간료 때문에 맨날 화장실에 붙잡혀 사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골반 저근을 탄탄하게 토닝해주는 이 운동을 요실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50대 이상이라면 꼭 해야하는 운동이라고 저를 찾아오는 환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골반자근 운동이 어떻게 도움이 되고 정확히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케겔 운동이라 불리우는 이 골반자근 운동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남성의 경우 골반자근 운동을 하면 발기부전 치료에 좋고 요실금 치료에 좋습니다. 골반자근 운동을 하면 이 관략근이 세져서 발기부전에 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배뇨 끝마무리를 못해서 오줌방울이 옷을 입은 후에도 떨어지는 현상 같은 남성 요실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출산을 하신 많은 어머님들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골반 근육이 약화되고 요실금이 흔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골반 저근이 약해지고 내려앉게 되면 방광이나 자궁이 밖으로 나오는 골반장기 탈출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골반장기들이 주저앉고 밖으로 나오게 되면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물론이고 요실금도 많이 생깁니다. 또한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야간염에도 이 케겔운동이 특별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밤에 소변을 보는 것을 참는데 관략근이 세져서 한번 참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야간요 영상을 못 보셨다면 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골반적은 운동을 할 때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쪼이고 올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5초 10초 입니다 일단 쪼이고 올리고에 대해 한번 알아보죠 어렸을 때 한창 소변을 보고 있는데 화장실 밖에서 가족이나 친구가 야 뭐해 소변 끊고 빨리 나와 라고 닥달당하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전 어렸을 때 저의 친형한테 저 말을 참 많이 들은 것 같네요 쪼이고 올리고 해서 첫 번째 쪼인다는 느낌은 바로 저렇게 소변을 참는 느낌입니다 어떤 분들은 쪼이라고 하면 엉덩이에 힘을 줘서 이렇게 들썩들썩 거리거나 아니면 은 화장실 앞에서 다리를 이렇게 꼬는 동작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은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서 별로 효과적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케겔 운동을 하려면 엉덩이나 허벅지나 복부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권략근만 조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골반적인 운동을 하면 내가 이렇게 조이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쪼이고 올리고 해서 이제 쪼이는 느낌을 감 잡았다면 이제 올려야 됩니다. 인형 뽑기 기계처럼 인형을 잡고 올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관략근을 쪼이고 올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쪼이고 올리고 쪼이고 올리고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쪼이고 올릴 때에 골반 저근의 모든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골반 저근의 근육을 더 효과적으로 토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쪼이고 올리고를 배웠다면 5초 10초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초 10초는 5초 동안 쪼이고 10초 동안 쉬라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얼마나 5초 동안 쪼였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10초 동안 꼭푹 쉬어 졌는지 그거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5초 동안 쪼이는 거에 더 신경을 쓰셔서 이 10초 동안 쉬는 것을 많이 놓치게 되는데요 10초 동안 푹 쉬어주지 않으면 은이 관략근 자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게 되고 또이 운동을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쪼이고 올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쪼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고 어떠세요? 10초 동안 푹 쉬어주니까 다시 5초 동안 쪼일 때에 힘이 다시 생기죠? 이렇게 5초, 10초 운동을 10번 그러니까 아침에 10번, 점심에 10번, 저녁에 10번 해서 총 하루에 30번 정도 해주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쾌결 운동을 잘못하면 부작용이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이골반자근 운동을 너무 무리해서 하게 되면은 이 골반 근육 자체가 힘이 아예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골반자근 운동은 너무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에 10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렇게만 해주시면 충분해요 평균적으로 골반자근 운동은 4주에서 6주 정도 노력을 하셔야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어떤 자세에서 하는 거는 상관없으니 설거지를 하면서 서 있을 때 하거나 아니면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기다리는데 하거나 아무 때나 내가 편한 때에 찾아서 하면 됩니다. 대변 소변 컨트롤이 안 돼서 불편한 노년기는 노노 이제 지금부터 운동을 해서 예방을 해야 됩니다. 이 케겔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풍요롭고 건강한 노를 후 여러분들이 지키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